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나쌤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일단 여러분 혹시 1인 창업자이신가요? 여러분 혹시 5천만원 미만의 매출액이 있으십니까? 세 번째 여러분 혹시 세금 신고 지금 굉장히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네 번째, 여러분 창업한 지 얼마 안 되신 지금이 세금 신고가 아직도 낯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신가요? 그러신다면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머니핀 어플리케이션을 여러분 꼭 주목해서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머니핀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은 일단 19년차 되신 회계사님이 만드신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1인 창업자분들이 이 세금 신고로 굉장히 고충을 겪고 있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장부 라고 하는 거 한마디로 우리 사업에서 봤을 때는 음 용돈기입장 아니면 가계부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이 장부를 제대로 쓰고 계시는 창업자 분들이 많이 없다라는 사실에서 이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이용을 해보니까 어, 굉장히 편리한 부분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사업자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을 해놨는데 이홈택스에 등록해놨는 사업자용 신용카드 정보들이 쑥다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에 있는 제 매출액 자료가 쑥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 매출액이 어떻게 되는지가 이렇게 곡선 그래프로 해서 다달이 이렇게 그려지게 되고 그리고 제가 사용했었던 매입용 신용카드가 따로 있는데요 저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주 쓰는 이 매입용 신용카드 정보를 다 받으니까 어나 이거 편의점에 갔을 때는 음음 음, 이거는 내가 소모품비로 사용을 했던 거지 어 이거 다이소에서 샀을 때 이거 택배 포, 포장박스 샀던 거야 응 이거 소모품비 그리고 어 이거 내가 음식점 가서 밥 먹은 거네 어 이것도 들어와 있네 자 이건 식대야 이렇게 해 가지고 등록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절세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혹시 이 부분을 관가 하셔 가지고 세금 신고 하실 때어 이거 뭐야 홈택스에 들어와 보니까 이 사이트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겠어 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이 머니핀 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가지고 그냥 손가락 터치 터치 터치 터치 몇 번으로 여러분들의 이 사업자로 사용했던 비용에 대한 절세를 바로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꼭 안내를 해드리고 싶은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쇼핑몰을 조금 더 도움 주는 사이트로 여러분들께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사용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들이랑 어 먼저 알아볼 부분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세무기장을 맡긴다고 라 해서 세무사님을 한분 고용을 하시게 되면 월 기장료로 해가지고 10만 원대의 돈을 여러분들 다달이 주셔야 되고 신고 대행비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가세 또는 종합소득세 등등에 대한 신고가 있었을 때 대행비로 20에서 30만원 정도의 비용을 또 납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 신고금액이 올라갈 때마다 신고 대행비도 올라가기 때문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머니핀 같은 경우에는 월 이용료 같은 것들은 전혀 없고요 신고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만원대 그리고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만원 미만의 금액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단 여러분들께서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하단에 있는 링크로 들어가 주시게 되면 첫 번째 여러분들이 신고를 하실 때에는 한시적으로 50%의 할인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꼭이 이벤트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머니핀 어플리케이션을 이렇게 실행하시게 되면 먼저 보이는 화면 지금처럼 여러분들의 수익 그리고 매출, 그리고 이익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해당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상단에 있는 인증 정보를 통해서 홈택스 연동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마트 스토어를 연동해주시면 해당하는 자료들 모두 다 여러분들이 자동으로 가지고 와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용하셨던 신용카드 내역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스마트 태그로 걸어주시게 되면 자주 사용하는 정보에 대한 부분은 자동으로 해서 여러분들에 대한 매출액인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매입 으로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절세를 받을 수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비용 처리를 처리할 수 있는 태그로 첨부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시고 계시는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등등에 대해서 어떠한 내가 거래가 있었는지를 용돈기입장 처럼 하나하나 사용을 해주시면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메뉴 하나하나 들어가 보게 되면 요약 같은 경우에는 매출 대한 정보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기로 받으셨던 영수증이 있으시다면 사진을 첨부해서 넣어주시면 되겠고 혹시나 프리랜서로 해가지고 고용하셨던 인력이 있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고용하고 계시는 직원분이 있으시다면 해당하는 급여에 대한 부분도 설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있었던 손익 계산에 대한 부분도 다달이 계산을 해서 볼 수도 있게 되고 여러분들의 매출에 대한 부분들도 매일매일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은 정산에 대한 자료들도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라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싶고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신고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께서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된다고 라 한다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셨던 이 쇼핑몰에 대한 매출의 정보와 그리고 내가 사용했던 신용카드 그리고 세금 영수증 등등에 대한 자료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바로 국세청에 신고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 그리고 이 영상은 제가 머니핀에서 협찬을 받고 찍는 영상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단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어플리케이션 가입을 해주신 다음에 여러분들 홈택스 정보를 입력을 해주셔서 가입만 해주신다면 저에게 일정 부분의 수익이 돌아오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머니핀을 통해 가지고 신고를 하시게 된다면 여러분들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시니까 저도 좋고 여러분들도 좋은 이 서비스 실제로는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고요 신고할 때만 비용이 발생하니까 이 부분 알아주시면서 이용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많이 파세요